오늘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함께 살펴볼게요 우리 한 구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외우기도 해야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함한는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어, 혹시 여러분들 완벽한 화문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어떤 합창이나 어떤 음악을 듣고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큰 홀에 정말 완성도가 너무 높은 그런 음악 혹은 어떤 어떤 가수의 콘서트 이런 것들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 저도 개인적으로 어, 음악을 좀 공부한 편이지만 조화롭게 정말 합창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조화를 이뤄서 하모니를 이루는 것만큼 압도되고 감동을 받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앙상블, 함께 연합하는 힘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마치 성삼이 하나님께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어서 가장 완벽한 노래가 그 완벽한 결과물이 우리를 향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는 이 본문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그 찬양의 음성을 들을 때, 그 감격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배소서 말씀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한번더 깊이 살펴보기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인삼말에 대해서 다루었어요. 1절과 2절의 인삼말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인삼말에 담겨져 있는 몇 가지 주제들을 간략하게 물론 간략하게는 아니지만 조금 더 심도 깊게 나누었습니다. 바울서신을 우리가 읽을 때 인트로 부분, 그러니까 인사말을 포함하여 이 서두에 인사말과 인트로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어떤 내용을 함축하여서 어떻게 전달하기 원하는지에 대한 모든 내용이 바로 인산말과 그리고 서두 부분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젠인산말을 이제 넘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맛보기예요 예고편과 같은데 이제 또 실질적으로 바울서신의 멸류관이라고 하는 여왕이라고 하는 복음의 청수라고 하는 이 예배소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음, 바울은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나누었죠. 어, 원망과 그리고 불평을 해도 누, 누가, 누가 뭐라도 할수 없을 만큼 그렇게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예배소설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도 옥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가장 본론적으로 가장 먼저 선포했던 말이 바로 찬송하리로다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높입니다. 하나님 칭찬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원어적 해석은요. 복 받을 만하다. 찬양받기에 합당하다 라는 이 말을 통해서 장엄하게 마치 노래로서 화답하며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진정성 있게 가장 진실되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비밀을 오늘 에베소소에 담겨있다 우리가 차량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그 그런 적이고 이유가 바로 이 에베소스에 담겨져 있다고 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가 아니라 대략적으로 3차 전도 여행까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년 동안 그가 겪었던 일이 무엇이죠? 40에 한번감만 매, 39대라는 그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을 3번이나 맞았어요. 돌에 한번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강도의 위험, 성도들이, 혹은 동료들이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사도권에 대한 수많은 공격들, 조롱들, 그리고 감옥에서 4년 차디찬 곳에서 그렇게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던 결과가 지금 투옥 생활입니다. 이 투옥 생활 속에서 지금 가장 먼저 선포했던 말이. 찬양합니다 입니다 에베소 3장 1절을 살펴볼게요 에베소 3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자 된나 바울이 말하군요 라고 해요 자 여러분 이 구절 조금 어떻게 들리세요? 아 그래 바울 바울 믿음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비상식적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인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니까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마땅히 감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는 것이 난 괜찮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에게 건면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힌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건면해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입니까? 보통 우리가 여러분 중에, 지인 중에 혹은 아는 사람 중에 누가 교도소나 감옥에 갇혔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거 인간아. 네가 뭔가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아, 감옥에 갇혔겠지. 훈계와 건면을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게 합당합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하는 사람에게 훈계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방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자에게 건면합니다. 같은 옥중서신인 빌립보서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장4다입니다 주한의 상상 기뻐하라. 다시 만어론이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감옥에 갇힌 자가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자유를 누리는 자들에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 당신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린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 맞아 하느님 감사해야지 찬양해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여러분 이건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파스티브하게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 누구나 다 얘기하는 예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나요 지금 내 앞에 현실의 문제가 꽁 하고 왔는데 이것밖에 보이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재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장애의 문제가 뚝 하고 왔는데 이것 때문에 쫄쫄 매고 있는데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쉽냐고요 머리로는 아는데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억지로 감사하고 억지로 찬양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지속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바울의 삶을 봅시다 지금 이때만 이런 고백을 하나요? 전도 여행 중에 갇히고 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수도 없이 겪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그리의 진정성 있는 삶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인가? 대체 어떤 능력과 어떤 은혜와 어떤 비밀을 깨달았기에 이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그런 목마름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억지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밀먹듯이 올라오는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누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쫄쫄 매는 삶, 여전히 극심과 걱정 때문에 이거 할까 저걸까아 그래도 감사해야지. 막 의도적으로 내 몸을 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가운데 그 감사와 기쁨을 올려주시는 그 비밀. 복음의 비밀, 말씀의 비밀, 그 능력을 분명하게 알게 원합니다. 이런 갈망 있지 않으세요? 저는 있어요. 저는 있어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무너지는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 억지로 내 몸을 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아니라 내삶 자체가 본질적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넌치는 삶을 살게 원합니다. 오늘 그 비밀이 바로 에베소스에 담겨져 있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좀 살펴보기 전에 에베소서는 다른 서진서가 매우 다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걸 좀 알고 가야 돼요 그리고 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요 소위 얘기해서 글과 지식이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글쟁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떤 소설이나 글이나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책을 읽을 때, 야이 사람 정말 탁월하게 글을 쓴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지? 어떻게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야 귀에 쏙쏙 들어온다. 야 글로 보는데 막 눈으로 상상이 된다. 이렇게 글을 잘 쓰던 사람이었어요. 소위 얘기해서 글이쟁입니다 아주 글을 쓰는 게 탁월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율법 학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이였으며 구약을 정통했고 구약을 꾀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더 넘어서 아랍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네 가지 언어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표현할 때 여러분 한국말로는 표현하기 굉장히 쉬운데 영어로는 굉장히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교 영어로는 애교를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한 이런 것들은 한국말로는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데 영어로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요? 그렇게 사용한 그런 무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글을 작성할 때 바울은요. 아이 단어는 이 언어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면 그 언어로서 설명합니다. 심지어 없는 단어 설명할 수 없는 그 언어까지도 언어를 조합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기록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글에 대해서는요. 그 누구도 트짓잡을 수 없을 만큼 가장 탁월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에베 소설을 원어로 좀 살펴보면요.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처음 글을 쓰는 사람처럼 에베 소설을 기록하고 있어요. 대체 왜 이렇게 어설프게 뭔가 똑같은 말을 왜 계속 반복하면 쓰지? 대체 어디가 끝이야? 어디가 시작이야? 대체 무슨 말을 꾸미고 있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쓴 책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은 대부분 이렇게 절별로 나눕니다 참 쉬워요 그리고 요즘은 워락 성경이 좋아서 몇 구절에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 헬라워 원어에인 에베소서는요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의 원센텐스입니다 하나의 문장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거예요 우리 애들은 잘 모르는데 저도 국민학교 나왔어요 초등학교 아니고 국민학교 나왔어요 국민학교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월요일마다 모든 국민학생들을 운동장에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어느르는 학교 조회, 조회, 조회, 조회, 시간입니다. 그래서 얘기해요. 대체 무슨 얘기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 듣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로, 로, 로, 로 하면서 30분을 더 하시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발산하십니다. 듣고 있으면 대체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집중해도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마치 그와 같아요. 모든 문장을 관계대명사와 부사로 연결합니다. 관계대명사가 뭐냐면요. 악구조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which, that, how, where, whose 이런 단어를 통해서 계속 문장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저 여자는 참 아름답습니다. 그 여자는 은색 구두와 뭐 빨간색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수식하는 게 관계대명사인데 이런 걸로 계속 연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읽다 보면 대체 이거는 무엇을 꾸미는 말이지? 대체 주어가 어디지? 왜 주어가 또 나오지? 동사가 나오는데 왜 동사가 또 나오지? 목적이 뭐지? 헷갈릴 정도로 구분하여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3절부터 14절도 한 문장이고요. 15절부터 23절까지도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10절까지도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좋은 글이 뭐예요? 가장 명료하고 정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누구든지 읽으면 이해되는 글이 좋은 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마치 너희들 한번 알아듣나 보자 라고 하는 정도로 그렇게 수많은 단어들과 수식어와 부사와 대명사들을 나열하여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서신서에는 그렇지 않아요 아장명료하고아 클리어하고 아 대체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를 명확하게 아는데 에베소서만 그런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발견했던 구조도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소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예요. 자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곧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 바울이 뭔가 깨달았어요 조금 더 깊은 하나님의 신비와 그 비밀들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것은 혜의 경륜이라고 표현합니다 경륜이라는 이 단어는 Dispant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 계획, 이 세상을 운행하는 질서와 그리고 인간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경륜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 경륜의 비밀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와 같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됐는데 내가 분명히 깨달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라고 하는 식으로 쓰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누가 그 질문했는데 야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아 권사님 이거 요리 어떻게 해요? 어? 그거 대충 대충 대충 야 이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어디부터 설명해야 되나 혹시 이런 적 있잖아요 그죠? 나는 알고 있는데 이걸 막상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엄마 아기는 어떻게 만들어져요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알고 있는데 그, 그죠? 그 아름답게 설명할게 어떻게 아름답게 설명할까 이런 것들 제가 재밌는 광고 카피를 좀 봤어요 한국에 보니까 이런 거예요 야 이거 이거 뭐 남자한테 좋은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그런 렇게그 이미지를 좀 받았어요. 분명히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와 구원의 감격과 구원, 복원의 정수를 깨달았는데 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글에 탁월했던 사람이 지금 이런 방식으로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 3절부터 14절까지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제가 아마도 3주 전에, 4주 전에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3절부터 14절까지 계속적으로 repeat,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To the praise of his glory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이 단어들이 세번 반복됩니다 그것이 바로 6절, 그리고 12절, 그리고 14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아, 복음주의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바로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사역을 하셨는가.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또한 13절부터 14절까지는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가 써져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어나 구원 받았어, 하나님의 구원이 놀라워 할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십자가죠, 그죠?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수도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구원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십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고 파쇄되었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를 가 떼놓고 구원을 논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만 사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가장 완벽한 화모니로 가장 완벽한 연합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결과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연합하여서 이루어신 결과가 여러분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질문해야 돼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세요? 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왜성사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그렇게 연합하시고 고민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그중 가장 완벽한 하모니가 왜 구원이라고 말하세요? 내가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 I'm God Almighty.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해요. 여러분 전능하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요, 능력이 많다, 지혜가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능력 그 자체, 지혜 그 자체예요. 많고 적음을 초월한 능력 그 자체, 지혜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온 세상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지고 그가 명령하시면 죽은 것이 살아나요. 없는 것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야. 제좀 구원하자고 라 말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돼요. 천사들을 데리고 가서 야 저기 가서 이수영 모서 좀 구원해줘라. 불쌍하다. 그냥 천사를 통해서 구원해주셔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만 하시면 돼요. 아니요. 생각만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연합하여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면서 가장 하모니로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진 결과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창세자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어 자기의 아들들이 되시게 하셨다고 3절부터 6절에 말해요. 그 이유가? 사랑 안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하여 선택하고 예정하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선택하고 예정한다는 건 운명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우리 운명이 정해져 있구나, 예정돼 있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주권적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뭘 하셨어요? 속량하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속량은 폐업 돈 주고 샀다는 것이에요. 사단의 속속에 있고 제 노예로 살았고 절대로 소망할 수 없고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우리를 위해 그가 대신 속량, 베의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 제가 예배소설을 말씀 나누면서 계속 로마서와 비교하면서 말할 거예요. 같이 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광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면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땅에 있는 것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연합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럼 성령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 믿는 자에게 인치셨다. 도장 찍으셨다는 거예요. 보증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 보증할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놀이동산이나 어떤 어떤 그런 사이언스 센터나 이런 걸 가시면 도장 찍어주잖아요. 이 도장의 역할이 뭐예요? 돈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볼일 있으면 나갔다 들어와도 이 도장이 있으면 24시간 그 하루 동안 유효해요. 예수그토를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우신 구원을 유지할 수 있고. 보증해 주시겠다는 거야 내가 보증을 써줄게. 내가 그렇게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메인테인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속량하신 예수님. 그리고 구원을 보증하시는 성령님. 가장 완벽한. 성삼위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하모니와 노래의 결과가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노마서 8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를 죽은 자가 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가 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의 측면에서 구원을 바라보는 입장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구원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건강하게 특별하게 이단과삼단들에게안 흔들리게 제대로 구원론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논할 수 없어요. 우리의 운명은 죄송하지만 그냥 심판받아서 죽을 운명이에요. 미래가 없어요. 영원한 삶이 없어요. 인생 살다가 많은 것입니다. 길어야 100년 사는 인생, 그냥 살다 죽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명예? 죽는데 무슨 명예입니까? 걸려? 도 <웃음>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자식새끼들 잘 살아남는 거. 그죠? 근데 죽은데. 근데 이것을 본질적으로 해결하고 싶어서 사람들은 과학도 문학도 여러 가지 방역으로 영원히 살 것을, 영생할 것을 계획하고 구원하려고 별의 별짓을 다 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해보려고 하지만 죄송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없습니다. 짱돌 굴려도 안 돼요. 발버둥 쳐도 절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치 앞도 보는 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아요. 얼마나 두려운 세상입니까? 멀쩡했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걸 너무 많이 봅니다 우린 너무 몰라요 장담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연약한데요 어떻게 구원을 논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을 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전지전능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근데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식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낸 최고의 결과물이 어떤 방식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스스로가 희생하셨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가장 완벽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더 질문해 볼게요 굳이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연합하셔서 애쓰셔서 왜 그런 방식을 선택하셔서 굳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이유와 명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한 가지 예로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장기 이식을 받아야 돼요 간 이식을 받아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간 이식을 받으면 살수 있다고 라 의사가 말해요 그럼 여러분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뭘까요 가족부터 찾아다니겠죠 근데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연애 부모에게 나 살겠다고 당신의 간좀 떼달라고 하는 게 합당한 것인가 얘기는 할수 있겠죠 근데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혹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 살겠다고 당신 좀 죽어주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공의와 정입니까 양심에는 안 찌려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건 맞아요 나만 생각하면 당장 누군가가 내 앞에서 죽고 이 사람의 간을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빨리빨리 누군가 죽어서 나에게 간을 간식해주고 싶은 이런 거 생각은 할수 있어요. 바라죠. 너무너무 바라지만 입밖에는 낼수 없잖아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구나 상상할 수 있지만 강요할 수 없는 요청과 요구.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방식을 선택하셨다고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세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가장 고민하시고 가장 최고의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하여서 이루신 결과가 바로 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던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질문해야 되지 않아요? 내가 뭐라고? 우리가 대체 뭐라고요? 근데 오늘 3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3절 한번더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토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거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거 묵상할수록요. 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 3절에 원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이미 주어졌다예요 영어는 Who has b l e s s e d u s 현재 완료 영으로쓰 거예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그 하늘에 서한 복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복주세요 해요 이미 우리 안에 복이 있는데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 주어졌는데 하나님 내가 잘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복주세요 복주세요 자꾸 복을 바래요 이미 받았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는 건더 이상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복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아는 것이에요 복이 부족해서 우리가 승리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부족해서 우리가, 우리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그 복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걸 사용할 줄 몰라요 구원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어떻게 주실까요? 2장 4절입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에베서 3장 20절이에요 우리 가운데 역사시는 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찌끔찌끔 주는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마다 그냥 어우, 그냥 뭐 아우 대충 먹고 살만한 만큼 그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모든 필요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기도는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왜 자꾸 구하기만 하시냐고요 이미 있는데 이름이 여러분 안에 그 구원 안에 있는데 왜 자꾸 우리는 하나님 주세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야너 있다. 야너 있다. 제발 눈좀 열어라. 있다. 근데 그게 어디 있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토 안에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를 소유한 건 모든 것을 소유한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분명하게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를 소유한 것이 모든 것을 소유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세요. 애들 탓하지 마세요. 애들 키우는 거 쉽지 않아요. 지금 환경에서 재정문제 통과하는 거 쉽지 않아요. 도망가고 싶죠. 하, 그래 좀 믿음 있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죠. 이런 걱정 안 하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죠 그런데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는 여기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실체가 예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소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를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르소서 5장 17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장 3절 이수원의 금은 보아와 모든 지혜가 있다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복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옆을 좀 볼게요.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복이 충만하시네요. 네. 네. 여러분 이미 복받은 자입니다. 제발 좀 우리 하나님 이미 주셨는데 자꾸 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미 받았잖아요 네, 여러분 더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이 복을 지금 누가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선명하냐면 3절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토의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맞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 맞죠? 아빠 맞잖아요 이거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시 2절로 갈게요 2절에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구약에 그 누구도, 그렇게 능력을 행했던 모든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시죠? 이제 좀 보이시기 시작하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 그 안에 주어졌어요.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취하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인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 우리 안에 있는데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이 우리 안에 있고 하늘의 신형한 복이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자꾸 우리는 찬양과 감사가 아니라 여전히 불만과 불평과 투정만 하고 있냐고요 환경타, 상황타 안 된다. 난 우울하니까 난 기분이 아픕니까. 난 연약하니까 병들었으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냐 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과 복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어요. 우리가 대체 뭔데요? 여러분 이런 사랑과 은혜가 있으니까 당연히 사탄과 귀신들이 질투하는 거 아닙니까? 참소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사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쟤네들이 뭔데 왜 그렇게 야 간색을 다 빼주세요 야 저것도 아주 그냥 박살을 해야 되겠다라고 눈을 불이 키고 사방의 우격사진처럼 우리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죄송해요. 제 자식 자랑해서 죄송한데 원래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요즘 저희 아들이 너무 이뻐요 어저께도 끼안고 잤는데 얘가 숨 막히니까 자꾸 발로 차요. 그것도 너무 귀여워서 그냥 그냥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자꾸 제 아들을 보게 하세요. 야 너는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너무 좋아요. 그냥 제 아들이, 제 딸이 너무 좋아요. 바울이 그걸 본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왜 이게 한 문장일까? 아, 바울은 이거 노래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의 곡조로서 한 문장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구나 1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2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3절은 성령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끊고 싶지 않았던 거구나 라고 전나름대로 생각했어요 산성하리로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베푸신 거 하나님 높여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 찬양해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냥 예배 시간에만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날마다 누리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칭찬에 그렇게 인색해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게 인색해요 <웃음> 부끄러워서 응? 여러분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대요 근데 우리 하나님 이거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 아닙니까?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색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늘 칭찬받고 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스스로를 보면 구원받을 자격 전혀 없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잘하신 거잖아요. 우리 함께 준비 높여드려요. 그리고 할렐루야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의 삶 가운데, 또 함께, 또한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는 그 모든 곳에 여러분 주의 이름을 높이세요. 여러분의 삶의 형상에서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높이고 칭찬하세요.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성령님, 나의 아버지, 주님만을 높여 찬양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시면서 함께 주의 나를 세워갑시다.